이게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레인보우프렌즈 친구들이 되었는데 자 리아는 그린이 <웃음> 되었습니다 <웃음> <그레인>. <웃음> 야, 맨날 바돌받아 고르이 안돼 늑대 그리고 댕댕이 아, 요로로 얼굴 뭐야 <웃음> 아 왜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미호는 아, 주황 아, 레인보우프렌즈가 아, 돼가지고 오늘은 숨바꼭질을 할건데 좀 벼란! 숨바꼭질 준비했다. 해보면 알 거야. 이겨봇! 이기면... 어, 뭐야! 어? 술래가 이번에는 요루루네? 뭐야 나야? 오케이, 얘들아. 꼭꼭 숨어서 요루루 야올로 끼자. 어, 이거 방이다. 블랙쇼! 야, 얘들아. 저쪽에 있는 요루루, 그, 블루루 봐. 어, 끔찍하게 생겼어. 뭔 소리야. 어, 이거 가지고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요루루 봐, 요루루 봐. 어, 어. 오, 요매나 나봐! 왜, 왜, 왜? 밑에 봐봐. 어디 있는데? 카멜레오, 카멜레오! 야, 너 카멜레온 같아, 진짜. 생긴 것도 미워야. 너터니까너 때문에 나 들키겠어. 아하. <웃음> <웃음> 아이, 뭐냐구. 역시, <웃음> 몸은 커졌지만, 두뇌는 그대로! 와! 야, 늑이야, 야, 야, 야, 야. 니네 김니아 승금 보고 뭐야? 깜짝 놀란다? <웃음> 와, 김니아, 와! 둘이 뭘.. 둘이 뭘.. <웃음> 야.. 김리야 뭐야! <웃음> 카멜레온이야 저거? <웃음> 와 소름 돋네? 와. 오렌지와 그린은 카멜레온 참법이다! <웃음> 어 안돼! 맞다! 죽었어? 에오, 저. 잡혔어! 이유리병물을 뚝배기를 깨줄 사람 누구지? 어후.. 어... 들어.. 이제 보이는 순간 뚝배기를 깨버릴 것이야! <웃음> 그럼 절대 못 깨겠네, 바보야! <웃음> 그래, 인간 좀못할 테니까! 변에한명 있어, 변기! 야, 늑대야, 늑대야!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와, 늑대 얼굴 봐봐! <웃음> 잘 어울리네... 너잘 어울린다! 아, 진잘 어울린다, 너! <웃음> 그냥 이걸로 바꾸자! <웃음> 이게 <웃음> <웃음> 근데 요리왜못 찾는 거임? 아 바보니까! 모르... 아, 몸이 커지면 뭐해! 두뇌는 그대... <웃음> 우와, 여기, 야 여기로 벤트도 있었어? 음. 와 이거 완전 그거네? 요루루 완전 못하네 야너 벤트를 이용해서 도망가는 모습? 야 늑대야 너한병기 속에 들어가봐 하하를 <웃음> 요루루 어? 나 찾은 거 같은데 어? 못 맞췄지? 어? 그럼 로 나갈 수 있네? 죽었어? 아! 아니? 야 블루 아! 블루 얼굴 봐봐 아하하 <웃음> 그러니까 왜 약올로 미워 얼굴 나왔어 음, 미워 얼굴 웃댁기롱 웃댁기랑 지금이... 아, 바로 뒤에 있는 것도 못 보지롱 바로 뒤에서 엉덩이나 실록실록 흔들고 있었지롱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아요로루블루는좀 별로인데? 구독 우와. 어 리아다 야 그린이 우리를 잡으러 온대 저임팔로 우리를 잡으면 정말 끔찍할걸 야 초록이다 이거 와저 그린 버버. 우와, 진그렇게 생겼죠. 진그렇게 생겼어. 조심해, 조용히 해야 돼말을 크게 하면 들켜버릴 거야. 야야야, 그린, 너가 가슴에 뭐가 있는 거야? 늑대는 음. 책장이 있대요. 야야 애들아, 그린 찢었지 봐봐. 오, 그린이 밟고 있는 거 봤어? 와, 어, 밟고 있는 거 봐. 야, 그린이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거 봐봐, 너무 귀여운데? 아, 팔 짱기라, 짱기라. 야, 퇴배했는데? 야 근데 그림은 <웃음> 앞이 안 보여서 우리 찾기 힘들걸? 그러니까. <웃음> 맞아 그러면 눈 보여야 되는데 그림봐, 너무 귀여워. 어 근데 너무 무섭게 생겼다, 징그럽게 생겼어. 그니까 그니까. 리아가 좀 징그럽긴 해. 맞아 맞아. 내가 <웃음> 그리고 얼굴에 파란색, 저 파란색 저 초록색 푸딩임? 어? 야, 리아가 좀 멍청하네. 리아야. 화이팅! 야나 들킨 거 같아! 어허이! 나는 들킨다! 아 그래. <웃음> 떨어뜨렸어! <웃음> 야나아버리고 말아! 안 <웃음> 진짜 잔인하게 짓밟고 있어! 야, 그 아래에 있다! 어어 어. 그거, 그거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에이 에이 앉아가지고 던져 저, 저. 던져! 하아? <놀람> 오, 아, 오, 안 맞았어. 예아. 오. 오. <웃음> 청년 탱댕이 이정도 보고 피하지. 아직 젊거든. 대단해. 야 <웃음> 그림, 야, 야 그림 뭐하냐? <웃음> 던져봐, 던져봐, 던져봐. 톡. 어, 피했어? <웃음> 어? 거짓말이었다. 그 오. 뭐야? 어, 어 여민이 때문에 유르루 죽음. <웃음> <나>, 어, <웃음> 아 저기 <저게> 있는지도 몰랐어. <웃음> <웃음> 좋아요. 어 댕댕이다. <웃음> 댕댕이다. 댕댕이 불루는 과연 잘 찾을 수 있을까? 어? 어? 아이씨. 야 댕댕 얼굴 봐봐야 너무 못 생겼어. <웃음> <나보고 못생겼다고? 웃음> 나 보고 못 생겼다고. 나 이거 못 참아 어디 있는 거야. 딱 봐도 이런 뒤에 숨었겠지 멍청한 녀석들 해 나가봐 <웃음> 딱 봐도 너네 이런데 숨을 것 같았어 야야야 그린 죽었는데? 그린 산산조각 남어 뭐야 이 핑크머리 녀석아 야, 이거안 받아라 우와 야, 진짜 잘해 야 너를 죽었어 이거안 받아라 고수다 고수 야막 던져 그냥 내가 임기 선물해줄까? 어이 염맨아 선물. 조심해 <댕댕기> 야, 딩댕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피하면 돼. 아! 피하면 어떡할 건데 밟으면 그만이지롱. <웃음> 야, 얘왜 이렇게 잘해. 벌써 어? 세 명이 죽었어. 선장님, 야, 저도 그배 태워주세요, 응. 선장님. 어? 피, 밟아, 아, 아, 밟아. 아, 뭐야, 뭐가 내내 내 발이 밟아 죽었는데. 몰랐어? 늑대야, 비어 싹싹 비면 어. 살려줄 어. 어. 수 있어. 나 지금 손 떼고 들고 있잖아. 아, <웃음> 그렇게 싹싹 틀면 죽을 수가 없는 걸. 그을수있가 걸. 죽을 수을수 있는 걸. 줄게 이름은 돌핀이야 있는 걸. 죽을 마 있는 걸. 죽을 수 있는 걸. 죽을 수있도망 죽을 수 있는 수가는을수 있는 을수 있는 걸. 죽을 수 있는 갈수가없수는는 걸. 죽을 수발는 늑대는 진짜 못 숨는구나 쿠독짬야주 짬미오니? 주황이 우리 이제 쫓아오나봐 이제 주황은 빨라 주황이 엄청 빠르던데 그니까 러 주황이가 형광검을 뽑으면 주황 우와 하하 주황 어? 어디 있을까? 와 <웃음> 조왕이 봐봐 좀 멍청하면서도 무섭다 하자? 어! 이리 봐! 어! 뭐야! 야 벌써 잡히면 어떡해! 만지마야 하지마! 하지 말란 말이야! 안으로 쏙쏙쏙! 야 벌써 잡히면 어떡해 얘들아? 어? 분명히 일로 들어갔었는데? 어이! 여미다! 야! 야! 야! 야! 야!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진짜 무슨데? 나보다 늑대가 훨씬 맛있을 거야. 아니야, 괜찮 괜찮아. 아, 다 <웃음> 아! 죽었어. 샥샥샥 아! 야, 뭐야? 샥샥샥샥. 굉장히 잘 아! 피하는 아! 거. 굉장잘 <웃음> 치... 피하는 거 봐. 샥샥샥 야, 지금 야, 날아가는데? 봤어, 어디야? 미안해! 내가 그만 힘을 써버렸네! 어? 어? 어? 주성 여기있다 어? 어 왔다 왔다 우수여행 갔다 왔다 어거기다 열어봐 핑크몰이 맥히진 않지만 우리 협력을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 오! 어, 피했어! 아 너, 이거 후라이팬! 너, 답답하네! 루루야 도망가! 아! 루루 부서진 오케이 오케이 칠흑대 냉장고 칠흑대 냉장고 내위는거야 뇌비, 뇌비, <웃음> <그냥 생각하니까. 웃음> <웃음> 늑대 진짜 얼굴에 나왔어 죽을 <웃음> 응. 야댕댕이또 살아남나 이거? 아 나는 살아남지 어어 어, 어. <웃음> 야 피했어 피했어 사삭사삭 사삭사삭 사삭 야, 결국 잡혀버리네. 좋아요. 어, 아, 늑 늑대다. 아, 근데 늑대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아,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거인이라네. 언제까지 그... <웃음> 숨겨두고 있던 힘을 보여주지. 그만 좀 숨겨. 야, 오... 야, 늑대 꼬리 봐봐. 야, 늑대야, 애들야, <웃음> 애들야, 어디있어? 여기 있나? 어디 <웃음> 지 여기 여댕이가 있네! 아 야! 아 무슨 이렇게 빨리! 나는 봐주지 않아 얘들아 아 안돼 야 우리 애들이 어딨을까 음.. 네. 일단은 이 보드카를 마시고 자 어, 보드카 한 잔만 마실게야 방송 중에 술 먹으면 어떡해 얘들아 어딨니어 내가 봤을 때 여기 요루가 있네! 요루를 네. 밟혔어 야 요루! <웃음> 여루를 막 <웃음> 너무 자 마침 여기 수치해 소재가 있네 같이 마셔야겠다. 응. 응. 응. <웃음> 아배드아술 닦겠다 잡으러 간다. 야야야 야김니야 잡았어. <웃음> 어 뭐야 너잡은지도 어, <웃음> 몰랐는데. 재밌다. 자 그러면 미호만 남은 건가? 얘들아 진짜 너희들은 게임을 못하는구나. 아니 우리 두 명이나 남았어. 음. 그래 근데 이번엔 좀잘 숨었네. 자, 어디 있을까? 어, 어디 있을까? 역때는 어. 멍청해서 그런가? 이런 것도 그냥 당해 준단 말이지! 정말? <웃음> 아, <웃음>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이거이분만 <웃음> 아, 기다려! 나 너무 무서워... 뭔가 우리 미호는 변기통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내가 똥 같다는 얘기야? 진짜 어? 말이 너무 심하다. 내가 변기가 잘 어울린다는 뜻이야? <웃음> 미안해, 내 있다. 본심이 나와 버렸네. <웃음> 미안한데 나 30초 동안 꼼짝할 생각 없어. A few moments later. 뭐야? 나도 어디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뭐야? 도대체 이 녀석 어디 있는 거야? 나안 보인단 말이야. <웃음> 아, <이렇게 웃음> 침, 안 여기 침대 아래, 침대 아래. 여기 찔러. 젠장. 뭐야? 실시하잖아 이겸은! 자, 어쨌든 이렇게 저희 멤버들끼리 레인보우 프렌즈가 친구들이 되어서 수준하게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